ISTJ는 멘탈이 깨졌을 때 동굴에 들어가서 외부 연락을 끊고 자가회복에 힘을 씁니다. 이때 갑작스럽게 동굴에 입장했을 때 A는 무척 걱정할 수 있습니다. 이 상황에서 A는 ISTJ에게 본인 때문에 동굴에 들어가는 건지를 체크합시다. 대부분 ISTJ는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. 이 말을 들으면 A는 한시름 놓아도 됩니다. 그리고 ISTJ에게 마음 잘 추스르고 회복되면 연락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. 이렇게 쿨하게 보내도 되는 이유는 어차피 ISTJ 혼자서 풀어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. 동굴 속에 있는데 옆에서 녹화하고 부르면 ISTJ의 멘탈이 가루가 될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딱딱한 물건이 깨졌을 때 접착제로 붙이는데 곧바로 손대면 도로 떨어지듯이 ISTJ의 멘탈 또한 봉합 후 일정시간 냅둬야 스르르 회복이 됩니다. 다만 ISTJ가 복귀했을 때 다음부터는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고 요청하면 수용할 것입니다. 오 n 도시 d 하주시야사 h u 해 g h e d u c d j ISTJ 와유혼인신고하시 s t j 월 b s y s m 둔 Total Benefit 해